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휘슬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휘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휘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휘슬을 연습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휘슬이란 바로 이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휘슬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가벼운 성대 접촉과 좁은 성도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휘파람을 불 때도 입술을 좁게 오므려 줘야죠 휘슬 레지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대는 얇게 접촉해야 하고 성도는 아주 좁아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인두강이 좁아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후두 위치를 아주 높게 가져가야 한다 라고도 할수 있죠 정말 쉽게 설명하면 어둡고 넓게 느껴지는 음색이 아니라 아주 좁고 밝게 느껴지는 음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휘슬을 단 하나의 선구로 봅니다 하지만 믹스 보이스가 체스트 믹스, 50-50 믹스, 헤드 믹스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휘슬도 두 개의 선구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제올렛과 휘슬입니다 여기서 휘슬은 다른 말로 슈퍼헤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플라제올렛과 휘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플라제올렛은 휘슬레지스터 중에 아래에 있는 성구로서 성대가 진동하여 발생하는 휘슬을 말합니다. 두성처럼 성대가 얇게 접촉하는 상태이고 두성에 비해 성도가 확연히 좁은 상태의 소리죠. 그 다음 휘슬은 휘슬레지스터 중에 플라제올렛보다 높이 있는 성구를 말하며 플라제올렛과는 다르게 성대가 진동하지 않고 아주 좁은 틈으로 나오는 공기의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휘파람과 똑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둘의 연습방법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휘슬을 두 성구로 나누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굳이 이 소리는 플라지올렛이다, 이 소리는 휘슬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글라이딩으로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한가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휘슬 연습이 주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믹스 보이스와 벨팅의 강화입니다 오랜 연습을 통해 믹스 보이스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음의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 D5, 여자의 경우 G5에서 막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성도를 좁히는 능력이 약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저음을 내는 악기일수록 그 크기가 큽니다 반대로 고음을 내는 악기일수록 크기가 작죠 현 악기를 보아도 콘트라베이스,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이렇게 악기가 작아질수록 고음을 내기에 유리해지고 타악기를 모아도 북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고음을 내기에 유리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좁아질수록 즉 공명강이 좁아질수록 공명주파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음을 내기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얇은 성대 접촉과 좁은 성도를 만들어야 낼수 있는 휘스를 연습함으로써 믹스 보이스와 벨팅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휘슬이 주는 최고의 이득은 바로 멋있다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휘슬과 좀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다음 휘슬 시리즈 3탄에서는 본격적으로 휘슬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